자 일단 하나님말씀 스가라스를 표시고요 1312쪽 1313쪽 표시고 먼저 우리의 좀 서론적인 부분을 우리 잠깐 공부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스가라스는 어떤 책인가 자 스가라스에 네 가지 특성이 있어요 몇 가지 특성이 있다? 자 이런 반응을 좀 뜨겁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몇 가지 특성이 있습니까? 네자 첫째 유인물대로 진행하면서 제가 필요한 것도 설명 보충하고 그렇게 할게요. 어, 소선지서 1 2권 중에서 그 소선지서 동그라미 치세요. 자, 그러면 여러분 상식을 풀어놓으시기 바랍니다. 자, 성경에는 선지서가 두 종류가 있죠. 대선지서, 따라 대선지서. 소선지서. 자, 대선지서 하면 어떤 책이 기억납니까? 이사야서, 예레미야서, 에스겔서 이런 걸 대선지서라고 합니다. 자 우리가 이런 이스가랴서뭐 학계, 요엘, 이 소선지서인데 자 이렇게 왜 대선지서와 소선지서로 구분하느냐 그것은 어, 대선지서의 기자들이 더 우월해서가 아니라 책의 분량이 많기 때문에 뭐가 많기 때문에? 네, 그렇죠 어, 책의 분량이 많기 때문에 대선지서다 책의 분량이 좀 작기 때문에 소선지서다 구분하는 것이지 내용이 뭐더 중요하기 때문에 됐다 내용이 덜 중요하기 때문에 소다 그런 것은 아닌 것입니다 책의 분량이 많고 적음에 따라 대선지서와 소선지서로 구분한다 자 그러면 스가라스는 대입니까? 소입니까? 예, 네, 그렇습니다 소지만 그래도 꽤, 꽤 소선지서 중에서는 긴 책입니다 그리고는 난해한 책그 동그라미 치세요 굉장히 책 읽기가 쉽지 않습니다 어려운 책이다 그렇습니다 자 그런데 특징이 있습니다 신약 성경에 총 71회나 인용되고 그 다음에 줄 것에 요한계시록에만 몇회 인용된다? 네 28회나 인용된다 굉장히 많다 그래서 스가랴서는 구약의 계시록이라고도 한다 자 이제 펜을 활용하셔야 되죠 자, 펜을 가지고 구약의 계시록 그게 밑에 땅땅땅 해놨는데 거기다가 적는 거예요 자 지금 제가 답을 알려줍니다 구약의 계시록이라고 한다 자, 그래서 첫 번째는 어난연한 책인데, 신약 성경에 많이 인용됐다. 그게 첫 번째 특성이고, 두 번째는 어 교리적으로 자 적어 주셔야 되죠. 교리적으로 스케일이 광범위한 책이다. 그랬어요. 특히 기독론 교회론, 종만론을 폭넓게 다루는데, 자, 이기독론은 스가레스의 곳곳에 자주 등장하는 예수님의 초림과 재림이된예언 자, 기독론 동그라미 치시고. 기독론이 뭐냐? 예수님에 관한, 음, 어, 이야기들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 스가라서는 예수님의 초림과 재림에 대한 이야기가 많이 나오기 때문에 스가라서는 기독론을 포함하고 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무슨 논? 교회론이 있어요. 자, 성전 재근을 촉구하는 과정, 성전, 제2성전, 수륩바벨을, 이 성전을 짓는 그 과정을 적고 있는데 제가 유인물들 한번 읽어볼게요. 교회로는 성전 재건을 촉구하는 과정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신앙 공동체인, 그 다음에 여러분 같이 그봅시다 성전의 본질은, 네, 거기다가 동그라미를 아, 줄을 거세요. 자, 이제 이 부분이 아마 우리 새날교에서 처음 열리는 그런 스가레스에 대한 이야기일 겁니다. 아마 어디 가서도 어, 이 스가레스가 기도의 집에 관한 메시지를 가지고 있다. 그래서 잘, 음, 이렇게 이야기가 안될수 있습니다 그런데 분명히 어, 이 교회론 교회가 기도의 집임을 분명히 밝혀주는 책이 스가라스입니다 그리고 그런가 리고그 하면 스가라스는 궁극적으로 시온인 예루살렘이 회복될 것을 다루는 무슨 책이다? 정말 논쟁인 책이다 에, 마지막 때에 관한 이야기 마지막 때. 자, 이리 보세요 그럼 예수님에 관한 이야기, 교회에 관한 이야기 마지막 때에 관한 얘기 이것이 예언적으로 담기는 책이 무슨 책이다? 스가라서다 네, 그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 스가라서 전체는 예루살렘에 대한 것이다 네, 예루살렘 자왜 예루살렘에 관심을 기울여야 하는가?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을 향해 열심을 가지고 계시고 자 그게 줄 것이에요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을 향한 열심이 특심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을 향해서 열심을 가지고 계시기 때문에 그리고 그곳에서 영원히 거하기 위하여 예수님이 돌아오실 것이기 때문에 관심을 기울여야 한다. 우리는 성령께서 예루살렘에 대해 보고 계신 것, 느끼고 계신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기를 구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자, 여러분 그러므로 우리 스가라스를 계속 우리가 공부해 나갈 때 성령께서 예루살렘에 관해서 어떤 말씀을 하시나 이 부분에서 여러분 마음이 활짝 열려져야 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왜 예루살렘에 관심을 가야 져 되느냐 한번 따라 하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의 열심이 나의 열심 우리의 열심 그렇게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자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관한 열심을 가지고 있다 그러면 우리도 예루살렘에 관해서 열심을 가져야 될줄 믿습니다 내가 예루살렘을 사랑한다 질투할 만큼 사랑한다 그러면 우리도 예루살렘을 사랑하려고 마음을 먹어야 될줄 믿습니다 아멘 예루살렘을 위하여 구하라 기도하라 그러면 우리도 예루살렘을 위하여 이스라엘을 위하여 기도할 준비를 하고 계셔야 될줄 믿습니다 그것이 뭡니까? 예수님의 열심을 따라가는 성도들의 예, 뭐, 뭐 온전한 모습인 것이죠 그래서 아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향해서 열심을 갖고 계시는구나 자 어, 밑에 본스가랴 8장 2절과 3절을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쓰자. 만군의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노라 내가 시원을 위하여 자그 시원 동그라미 짓어요 시원이 뭐냐 보통 시원을 예루살렘을 지칭합니다 그러니까 아, 성경에 시온 그러면 예루살렘 생각하면 딩동댕입니다 시온을 위하여 그 다음 어떻게 하신다 크게 질투한다 줄 거세요 크게 질투한다 그 밑에다가 제가 주석을 해드릴게요 뜨겁게 사랑한다 그 뜻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예루살렘을 어떻게 하신다고요 뜨겁게 사랑하신다는 겁니다 할렐루야 여호와가 이와 같이 만 내가 정말 예루살렘을 사랑한다 뜨겁게 사랑한다 이와 같이 말씀하신다는 겁니다 그리고는 내가 시온에 뭐냐 컴백 돌아올 것이다 그리고 예루살렘 가운데 그하리니그하리니 그하리니, 동그라미 지시고 밑에 적으세요 살리라 살리라 살겠다 내가 예루살렘에 돌아와 예루살렘 가운데 나는 살 것이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 이게 그러니까 스가랴 팔장에 보면 예루살렘이 굉장히 중요한 이 주제가 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죠. 어, 이 하나님의 마지막 때에 마지막 이제 종말론을 공부하고 요한계시록 공부하면 전 세계적인 정부는 예루살렘에 나중에 있게 될 겁니다. 그기에 보면 전 세계적인 정부는 예루살렘에 있게 될 것이고. 그 다음에 모든 열방이 그리로 모여들 것이고 그 다음에 여러분 읽어주세요 마지막 때와 영원한 계획이 뭘 중심으로? 예루살렘을 중심으로 펼쳐집니다 따, 여러분 따라 하시기 바랍니다 마지막 때에 드라마가 펼쳐지는 무대 마지막 때 드라마가 펼쳐지는 무대가 어디다? 예루살렘이다 할렐루야 하나님께서는 예루살렘을 사랑하시고 사단은 예루살렘을 미워하고 그 다음에 이 예루살렘의 주도권을 추독, 찾기 위해서 이 예루살렘을 둘러싼 이스라엘을 둘러싼 치열한 전투가 여러분 종말의 때 일어나는 것입니다 그것이 요한계시록에 나오는 겁니다 그러니까 마지막 때 어떤 그 드라마의 센터가 어디냐 예루살렘이다 예루살렘 자 여러분 예루살렘의 특성을 어, 예, 이, 이 예레미야 3장 17절에 이렇게 말씀하죠. 한번 다 같이 읽을까요 그때에 예루살렘이 그들에게 여호와의 보좌라 일컬음이 되며 모든 백성이 그리로 모이리니 여호와의 보좌 그 동그라미 주세요. 이 하나님이 영원히 거하실 그 자리, 영원히 그 자리에 거하실 그 자리. 이게 그러니까 이 천년 왕국 시대 의 예루살렘은 하나님의 보좌로 임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모든 백성이 그리로 모인다 어디로 모이냐 예루살렘으로 다 모이게 된다 예루살렘서 말씀합니다 자 여러분 이런 부분에서 지금 뭐이 부분에서 구체적으로 어, 지금 풀고 싶진 않고 계속해서 우리 스가라스가 어, 나중에 지금 공부해가면서 이런 부분을 자연스럽게 이해가 될 것인데요 예루살렘의 독특성에 관해서 우리가 10편 122편을 찾습니다. 자 성경 10편 122편 자, 가능하면 성경을 빨리빨리 네, 찾아주세요 성경도 빨리 찾고 읽기도 하고 막 따라와셔야 됩니다 시0편 122편 6절에서 9절을 우리 다 같이 큰 소리로 우리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예루살렘을 위하여 평안을 구하라 예루살렘을 사랑하는 자는 형통하리로다 내 성안에는 평안이 있고 내 궁중에는 형통함이 있을지어다 내가 내 형제와 친구를 위하여 이제 말하느니 네 가운데 평안이 있을지어다 요와 우리 하나님의 집을 위하여 내가 너를 위하여 복을 구하리로다. 아멘 그 6절에 보면 예루살렘을 위하여 뭘 구하라? 평안을 구하라. 예루살렘의 평안을 위해서 기도하라는 거예요. 예루살렘을 사랑하는 자는 어떻게 하리로다? 형통하리로다. 할렐루야. 아멘 그러니까 예루살렘을 위해서 기도하고 예루살렘을 사랑하는 자는 번영케 하시겠다. 왜? 하나님의 집 성전이 예루살렘에 영원히 있게 될 것이기 때문에 아멘. 하나님의 집 성전이 마지막 때 여, 영원히 있게 될 자리가 여러분 예루살렘 이 성전입니다. 예루살렘입니다제째삼 성전. 에 예, 지금 우리가 스가랴서는 이제 제이 스룹바벨 성전에 대해서 이야기할 거 이야기하고요. 이제 제 삼의 성전. 거기에서 종말의 때 천년 왕국 때 예루살렘이 이루 제 성전. 거기에서 하나님의 보좌가 펼쳐진. 그렇기 때문에 예루살렘이 그만큼 중요하다는 자 그리고 네 번째는 스가랴 시대 때 건축되는 제2 성전인 스룹바벨 성전은 하나님의 관점에서 그다음 이는꼭 적어 놓으셔야 됩니다 기도의 집, 기도의 집이 관점이 굉장히 이제 중요합니다 기도의 집, 기도의 집이 되는 거. 자 여러분 이스룹바벨 성전은 하나님의 관점에서 기도의 집이 될 것이라고 이스룹바벨 성전이 지어지기 200년 전에 이사야가 이렇게 예언했어요자 이제 이 말씀 찾습니다 이사야 56장 7절을 찾아야 됩니다 이사야 56장 7절 바로 이 이사야 56장 이 7절에이 집이 제2성전인 스룹바벨 성전을 말합니다 그러면 이 수륩바벨 성전이 제이 성전에 지어지기 전에 이사야는 이 성전을 뭐라고 지칭했는가? 한번다 같이 이사야 56장 7절을 제 귀에 크게 들리도록 여러분 한 목소리를 읽어주시기를 바랍니다. 시작. 아멘! 아멘! 제2성전 이스가리 학계시대 때 지어질 그 성전이 뭐라고? 이사야는 기도의 집이 될 것이다 만민이 기도하는 기도의 집이라 일컬음이될 것이다 자, 이리 보세요 그러므로 여러분 제2수룩바벨 성전이꼴 기도의 집이라고 칭하는 것이 옳은 것입니다 아멘 믿습니까? 자, 그 성전을 예수님은 또 뭐라고 하셨느냐? 마태복음 21장 13절을 여러분 펴셔야 됩니다. 마태복음 21장 13절. 바로 이 지금 이스가라때의 직질, 이 성전을 가리켜서 예수님은 뭐라고 말씀하셨느냐? 21장 13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그들에게 이러시되 기록된 바내 집은 기도하는 집이라 일컬음을 받으리라 하였거늘 너희는 강도의 소구를 만드는도다 하시니라 아멘 여기 기록된 바줄 쳐세요 그 기록이 무슨 기록이냐 바로 이사야 56장 7절 그 기록입니다 그 기록 번제와 희생을 나의 재단에서 기꺼이 받게 되는 내 집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라 일컬음이 될 것임이라 그렇게 기록되었듯이 예수님께서 예루살렘 올라가셔서 그 성전에 들어가셔서 내 집은 이 성전은 기도하는 집이다 기도하는 집이다 아멘 자 그러면 여러분 이리 보셔야 됩니다 200년 전에 이, 제이 성전에 지어진 이사야가 이 성전에서 기도의 집이라고 말씀했고 성전을 지을 때 뭘? 기도의 집을 짓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 때 바로 이 성전을 향해서 이 성전은 만민이 기도하는 기도의 집이다라고 예수님께서 확정 지어주셨어요 아멘 믿습니까? 그래서 이이스가리서는 예루살렘의 기도운동에 가는 것이고 그게 뭐 주께서 마지막 시대에 예루살렘의 지도자들과 기도의 집을 세우는 일에 깊이 연관된 이들을 어떻게 관계 지으시는지를 어볼 수가 있을 겁니다 아 이러면 이제 야이 스가레스의 성전 짓는 게뭘 지어가는 과정이다 기도의 집을 지어가는 프로세스를 우리가 이제 보게 될 겁니다 자그 정도 하고 이제 또 우리가 스가레스 선지자에 관한 이야기를 조금 나누죠 어, 스가레아라는 이름은 하나님이 기억해 주신다라는 뜻이에요 그게 적으세요 기억 지금 이 페이지로 넘어갔죠 기억해 주신다 스가레 자, 스가라는 제사장 집안에서 태어났습니다. 그리고 그의 가족은 BC 536년에 바벨론 포로로부터 돌아왔고요. 그래서 스가래가 그들과 함께 돌아왔을 때 그가 매우 어린 소년이었을 가능성이 높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이 스가래스는 굉장히 젊은 선지자예요. 굉장히 영거한, 영거한. 그런데 우리는 이스가랴 가족이 아주 경건하고 용기 있는 가정이었을 것이라고 생각할 수가 있는데 이는 그들이 그 기도의 집그 성전을 짓기 위해 몇 킬로 예, 바빌론에서 예루살렘까지 거리가 한 1100킬로나 되고 그리고 당시 교통수단으로 몇달 정도 다섯 달 정도 걸리는 여정을 광야를 거쳐서 왔기 때문에 굉장히 용기 있고 그러니까 하나님의 예언적 메시지를 받고 그 예언적 메시지를 보고 들어서 이 제이 성전 하나님의 기도의 집을 재건해야 된다, 세워야 된다, 건축해야 된다라고 하는 이 비전과 포부 아래 이 스가랴 가족이 다 몽땅 바벨론에서 예루살렘으로 이주했다는 거예요. 그먼 거리를. 그러니까 어, 이 스가랴 이 가정이 굉장히 하나님의 예언적인 어떤 음성에 아주 헌신된 어, 그런 가정이라고 볼 수가. 어, 이스가랴는요 예루살렘 성전이 재근되기를 정말 열망한 선지자입니다 그리고 이제 우리는 앞으로 보겠지만 백성들에게 이, 이 성전 재근을 막 촉구하잖아요 굉장히 성전 재근을 촉구하고 그리고 세워진 성전 이 기도의 집을 수호하고 그러다가 이스가랴는 마지막이 어떻게 되는가 면이 성전에서 순교를 당하는 것으로 예수님이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스가라는 성전을 짓기 위한 그 열심, 성전을 수호하고, 성전을 짓고, 기도의 집을 지키다가 마지막 기도의 집에서 순교를 합니다. 그게 어디 나오느냐? 자, 마태복음 23장 35절을 우리 한번 펼까요 마태복음 23장 35절에 보면, 이 스가레에 관한 기록 이야기를 예수님이 하고 계십니다. 23장 35절입니다. 다 찾았어요. 한번더 같이 볼까요, 시작. 그러므로 의인 아벨의 피로부터 성전과 제단 사이에서 너희가 죽인 바라가의 아들 사가라의 피까지, 그게 사가라가 바로 스가라입니다. 이 사가라가 스가라입니다. 이 스가라입니다. 그 스가라의 피까지. 여기는 아벨의 피. 아벨도 순교당했잖아요. 죽임당했잖아요. 스가라도 피까지 땅에서 흘린 의로운 피가 다 너희에게로 돌아가리라. 그러니까 이 스가라는 그토록 사모하고 사랑하던 성전에서 장렬하게 순교당한 사람으로 성경은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성전에 대한 열심, 기도의 한 열심이 얼마나 특심했는가를 우리는 여기서 어, 알 수가 있습니다. 자, 제가 계속해서 우리 스가라 전체적인 역사적인 배경에 관해서 한번 흐름을 쭉 한번 우리가 보기를 바랍니다. A보면 스가의 메시지는 이스라엘의 구약에서 겪었던 가장 큰 국가적 재난을 배경으로 하는데요. 대부분 사람들인 바벨론에서 포로로 잡혀갔고, 그 다음에 70년이죠. 거기다가, 여보세요? 70년이나 되는 기간 동안, 혹시 나이 드신 분 옆에 큰 힘도 하면서 조금 가르쳐드리세요. 못 따라올 수 있어요. 보면서 70, 여기 70, 저거세요. 70년이나 되는 기간 동안 포로, 생활을 했어요. 그 그러니까 인원 전에 없던 재난이었죠. 그러니까 이런 배경이 있다는 거예요. 바벨론 포로 70년 기간 그 국가적인 재난을 배경으로 하는 책이 스가리아스다.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이스루바빌 시대에 예, 기도의 집을 다시 세우는 극적인 이 스토리는 이 시대에 기도의 집을 세우기를 추구하는 이들에게 큰 격려가 될 것입니다. 그러니까 또 우리 세날계에큰 격려가 되는 어, 메시지가 여기서 계속 이제 일어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관점에서 과거와 미래의 모든 성전은 그분의 기도의 집입니다. 아멘이십니까? 동의하십니까? 아멘이십니까? 이사야는 성경에서 성전을 기도의 집으로 언급한 사람이고 예수님께서 성전을 기도의 집이라고 부르셨는데. 기도의 집의 목적이 기도와 예배 가운데 하나님을 만나는 장소가 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이곳의 기능은 밤낮으로 계속되는 기도와 예배의 성소가 되어야 했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전체적인 배경이에요 이 드라마는 이스라엘이 70년 동안의 포르기에 들어가기 몇십년 전에 하나님께서 예레미야에게 말씀하실 때부터 시작하시는데요 그런 하나님께서 그들을 찾아오실 것이다 자, 찾아오신다 하나님이 찾아오신다는 거예요 누구에게? 그 바벨론에서 70년 동안 포로생활을 하고 있는 저들에게 찾아오신다 하나님이 그왜 찾아오신다 너희는 돌아가라 돌아가서 예루살렘에서 이 기도의 성전을 회복하여라 이 메시지를 위하여 하나님이 찾아오신다 그리고는 그들이 돌아가게 될 것이다 예루살렘으로 이스라엘로 돌아가게 될 것이라라고 70년 동안의 포르기에 들어가기 몇십 년 전에 누가 예언했느냐 예레미야가 예언했다 29장 예레미야 10절을 다 같이 읽어볼까요 여하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바벨론에서 70년이 차면 내가 너희를 돌보고 내가 너희를 찾아오리니 나의 선한 말을 너에게 송취하여 너희를 이곳으로 돌아오게 하리라 아멘 그러니까 이미 이 드라마는 이미 뭐 어, 예레미야에게도 이 예언적인 메시지가 주어졌고 그리고 이사야 그 앞에 이사야 선지자에게도 이 예언적인 메시지가 주어졌고 그 다음에 이 이야기는 성경에 또한 세 곳에 동시에 나타나고 있어요 스가래 1장 6절 다음에 학계서 에 1장 2장 스가랴 3장 8장인데 이는 예루살렘에서 남은 자들이 기도의 집을 다시 지을 수 있도록 일했던 네 명의 리더들을 강조하고 있는데 그 리더가 누구냐 스룹바벨 여호수와 선지자 학계 스가랴 따라 스룹바벨 여호수와 학계 선지자 자 그러면 자 스룹바벨은 누구냐 자 개척가적인 리더로서 일했던 유다의 지도자예요. 지도자, 그는 백성들 하여금 기도에 집을 짓도록 독려하고 리드하고 끌어내는 그 일을 누가 맡고 있느냐 수루파벨이 맡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이, 이 성전을 짓도록 이끌 리드는 수루파벨이다그 다음에 요수아를 주목하셔야 됩니다 이 요수아는 대제사장입니다 그러니까 대제사장으로서 제사장과 레위인들이 이 기도의 집에서 매일의 일을 감독하는 역할을 누가 맡고 있느냐? 여호수아가 맡고 있어요. 이 우리 스가라 이제 보면서 여호수아를 자꾸 이제 만나게 될 겁니다. 아 여호수아 나오면 아테 제사장이다. 이 사람은 제사장과 레위인들이 이 성전에서 기도의 집에서 매일의 하나님께 이 제단을 쌓도록 감독하고 또 일이 되도록 역할을 해주는 사람이 여호수아다. 그 다음에 여러분. 학계가 있습니다. 이 성전을 짓도록 이 기도 의집을 짓도록 강한 메시지를 또한 보태 줍니다. 스가랴뿐만 아니라 학계가 또한 보태져요. 그래서 학계도 이 기도 의집을 짓도록 강한 메시지를 전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스가랴 그는 BC 519년에 몇 개의 환상, 8 개의 환상으로 구성된 긴 연을 받았는데 이8 개의 환상이 스가랴 6장까지 쭉 나옵니다. 이제 내일부터 다음 주부터 하나씩 하나씩 이 환상을 열어갈 거예요. 근데 그 밑에 보면 한번 읽어봅시다. 이 여덟 개 환상 시자 이 여덟 개 환상들의 중심 주제는 뭘 세우는 것이었다. 뭘 세우는 것이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아멘 믿습니까? 자 그리고 어, 그뿐만 아닙니다. 이네 사람뿐만 아니라. 어, 페르시아 왕들도 이 일에 관여를 합니다 두 바사 왕들 바사는 페르시아 왕들이죠 첫째 그 밑에 보면 고레스 저거죠. 고레스. 고레스는 BC 536년에 유대인 포로들이 70년 동안의 바벨론 포로 생활을 마치고 예루살렘으로 돌아가서 성전을 다시 지을 수 있도록 유대인들을 풀어주고 뭘 공급한 사람이다? 재정을 공급한 사람이 고레스에 고레스. 근데 여러분 이 고레스는 200년 전에 이 이사야로 하여금 이 고레스가 이스라엘의 남은 자로 하여금 바벨론에서 풀어줘서 그들을 예루살렘으로 돌아가서 성전을 건축하도록 이미 또 이사야가 이 내용을 예언한 구절이 있어요. 그 구절을 한번 찾아볼까요? 이사야 44장을 한번 찾아 봅니다 이사야 44장 여러분 어, 처음 막 이것저것 하기 때문에 조금은 정신이 없겠지만 자꾸 이제 공부하다보면 잘 정리가 됩니다 너무 걱정하지 마시고 자 이사야 44장 28절 다 찾았으면 아멘 다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고레스에 대하여는 이르기를 내 목자라 그가 나의 모든 기쁨을 송취하리라 하며 예루살렘에 대하여는 이르기를 중건되리라 하며 성전에 대하여는 내 기초가 놓여지리라 하는 자니라 야이 이미 200년 전에 이사야가 이런 예언을 합니다 그리고 에스라 1장에 보면 에스라 1장에 보면 바로 이 고레스가 이 이스라엘 남은 자들을 풀어줘라 그리고 예루살렘으로 돌아가도록 이 명령을 내리고 돌아가는데 아주 협명을 너무너무 잘하는 모습이 에스라 일장에 나옵니다. 그리고 또 하나의 왕이 있죠. 그 기분 다리오, 다리오, 예, 다리오, 다리오, 다리가 다섯 개인가 그날이고 다리오. 자, 다리오는 예, 또페르시아 왕입니다. 이 고레스 다리오가 이 기도의 집을 세우는데 큰 역할을 한다는 거예요. BC 520년에 남은 자들이 성전을 짓도록 뭘 공급한 사람이다? 재정을 공급한 사람이에요. 재정을 공급한 사람. 여러분, 나중에 집에서 스가리 6장도 한번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이야. 자, 그러면 이런 재정을 공급하고 유대인들 풀어져서 너희들이 성전을 다시 지울 수 있도록 그렇게 명령을 내려서 이제 이, 이 유대인들이 예루살렘으로 돌아가는데요 성전 짓기 위해서 자 이리 보세요 그러면 그 바벨론에서 예루살렘 거리가 얼마나 된다? 한 1100km 정도 된다 그 다음에 걸리는 여정은 몇 달? 다섯 달? 그것도 뭐 고속도로로 가는 것도 아니고 길도 뭐 제대로 나있었을까요? 굉장히 광야 여정을 거쳐서 그 험한 길을 어 이제 예루살렘으로 돌아가는데 저들은 성전을 그냥 성전만 지으려고 돌아가느냐 그게 아닙니다 여러분 성전을 만 지켜서 돌아가는 것이 아니라 뭘 위해서 더 정확하게 말하면 성전을 지어서 다윗이 세우도록 명령 받은 예배 형식 으로 그 성전에서 예배하기 위하여 저들은 성전으로 돌아갑니다 그걸 여러분 알아야 됩니다 다시 말씀드릴게요 그냥 건물만 딱 짓기 위해서 돌아가는 게 아닙니다 왜 돌아가느냐 바로 성전을 지어서 다윗이 세우도록 이 유다족 속에 세우도록 명령받은 예배 행식이 있어요 그것이 역대하 29장 25절을 우리가 찾아야 됩니다 자, 역대하 25절 구장을 하면 표시기 바랍니다. 역대하 29장은 몇 페이지 있어요? 크게 읽어 주세요. 650몇 페이지 어654 페이지 여러분께서 예? 예, 역대 상이 아니고 역대하입니다. 네, 역대하 29장 좀 천천히 가죠 자 네. 29장 25절부터 한번 보세요 자, 제가 읽어드릴게요 왕이 레위 사람들을 여호와의 전에 두어서 그 다음 보세요 다윗과 왕의 선견자 갓과 선지자 나단이 명령한 대로 재금과 비파와 수금을 잡게 하니 이는 여호와께서 그의 선지자들로 이렇게 명령하셨습니다 레위 사람은 악기를 잡고 제장은 나팔을 잡고 섬에 기스야가 명령하여 번제를 재단해 드릴 때 번제 드리기를 시작하는 동시에 여호와의 시로 노래하고 나팔을 불며 이스라엘 왕 다윗이 악기를 울리고 온 해중에 경비하며 노래하는 자는 노래하고 나팔을 부는 자는 나팔을 부러 번제를 마치기까지 이러니라자이 예배 형식입니다 이게 뭐냐 다윗의 장모에서 들었던 예배 형식 이 예배 형식 바로 이 목적 다윗이 세우도록 명령받은 이 예배 형식을 다시 세울 목적으로 저들이 돌아오는 겁니다 그냥 건물 질려고 돌아오는 사람이 아닙니다 그리고 이 목지 보세요 역대상으로 한번 가볼까요 이제 역대상으로 갑니다 역대상 23장 역대상 23장 5절을 한번 보세요 이제 다윗이 어 이제 예배 형식을 이제 굳건하게 세우죠. 그런데 거기 보면 오 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사천 명은 문직이요. 그다음 읽어보세요. 사천 명은 그가 요호와께 찬송을 드리기 위하여 만든 악기로 찬송하는 자들이라. 야, 악기 찬송하고 예이 노래하고. 예, 그렇게 하는 자가 몇 명이나 된다고요? 예? 몇 명? 4,000명. 자, 역대상 25장 1절로 한번 가볼까요? 네, 25장 1절. 자 25장 1절 다시 시작 다윗이 군대 지휘관과 더불어 아삽과 해망과 여드둔의 자손 중에서 구별하여 섬길에 수금과 비파와 재금을 잡아 신령한 노래를 하게 하였으니 그 직무대로 일하는 자의 수요는 이러하니라 쫙 그대로 그러니까 이, 이 찬송을 맡을 자들 예배 찬양을 맡을 자들 이 예배 형식으로 이제 그 다음 성전들은이 예배 형식으로 계속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렇게 생각하셔야 됩니다. 아하, 어, 지금 지어지는 이 성전은 모세 시대나 어떤 어, 모세 오경 시대의 그 제사를 드리기 위한 것이 아니었다는 거. 바로 이성전은 예배 드리기 위해서 그 예배는 어떤 예배? 다윗이 명령한 예배, 다윗의 장망에서 풀어냈던그 예배. 할렐루야. 그 예배를 회복하는 데 주안점이 있었다는 거 믿습니까? 아멘. 그 굉장히 중요한 거죠. 자 역대상 16장 4절로 한번 한번 들어봅시다. 역대상 16장 4절. 시작. 또 레비 사람을 세워 여호와의 교회 앞에서 섬기며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를 찬성하고 감사하며 여호와께 찬양하였으니 그러니까 아삽은 우두마리아 그다음에스가리일레그다음 수금타고 비파 타고재금 힘있게 치고 그 밑에 쭉 보면 제사장 분할 계약에서 나팔을 불고 계속 그 예배 형식이 계속 반복되고 있는 거예요 이 예배를 회복하기 위하여 여러분 지금 그 1100km나 되는 먼 거리에서 이 예배를 회복하기 위하여 성전을 지어러 출발을 하는 겁니다. 그것이 이제 이스가아스의 시작 배경이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일을 위해서 고레스는 유대인들을 풀어주고 재정까지 공급해주고요. 어, 이 에스라 6장에 보면 수백만 달러가 될, 오늘날로 말하면 수백만 달러, 수십억 정도를 지원해주는 걸로 알려져 있습니다. 재정까지 공급해주고. 그래서 한 어, 이런 어떤 풍성한 예언적인 역사를 배경으로 해서 약한 5만 명의 유대인 포로들이 예루살렘에 돌아와서 이 성전을 재건하는 것이죠 그런데 이 에스라는 그들이 이 성전 재건, 기도의 집 재건을 어떻게 했다고 말한가 하면 에스라 1장 5절에 보면 따라합시다 그 마음이 하나님께 감동을 받고 그러니까 에스라에 보면 이렇게 5만 명이 1 1 0 0 k m 되는 다섯 단에 걸린 거리 그리고 예언적으로 내 성전이 회복되어지리라 이 성전은 기도의 집이 될 것이고 바로 이 성전에서 드려지는 예배는 다윗이 명령한 그 예배가 이 성전에서 풀어질 것인데 그 성전에 내가 다시 돌아오게 될 것이며 내가 이예루살렘 성전을 정말 사랑하며 이 성전은 반드시 회복되어야 하리라 라고 하는 이 하나님의 예언적인 메시지가 성령에 의해서 감동으로 부어져서 5만 명의 사람들이 그러면 우리가 이 바빌론에서 여기서 편하게 살수 있는 여기서 정착하면살수 있는 70년 동안 일종의 프로생활을 했으니까 바빌론의 모든 삶에서 정착할 수도 있었어요 근데 그 정착하지 아니하고 정말 낯선 땅이잖아요 70년이니까 한 세대가 두 세대가 뭡니까 싹다 지나갔잖아요 다 낯선 사람들 낯선 땅이에요 그 낯선 땅에 이연적인 메시지 하나 듣고 하나님의 이 감동적인 메시지를 듣고 5만 명이 출발을 한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아멘 믿습니까? 그걸 여러분은 아셔야 됩니다 그리고는 우리가 이스가리서알려면 에스라를 조금 이제, 어, 이해를 하면 스가리서스 이해가 좀 쉬운데 제가 그냥 편안하게 요약 정리를 해드릴게요 한번 보세요 요인물 보십시오 에스라 1장에서 6장은 기도의 집을 세우는 데 있어서 주의한 사건들을 기록하고 있는데요 자, B, BC 536년 바사의 고레스 왕은 바벨론 제국을 무너뜨렸어요 그가 바벨론을 무너뜨린 지 1년 안에 고레스 왕은 바벨론에서 유대인 포로들을 풀어주며 그들이 예루살렘에 돌아가서 기도의 집을 세우도록 하는 놀라 법령을 발표한 사람 그 사람이 누구라고요? 고레스예요 그는 그들을 재정적으로 도와서 에스라 1장 1절에서 5절에 나와요 그 다음에 또 바사 왕은 노래하는 자들을 지원하기 위해서 그이조어요 바사 왕은 노래하는 자. 바사 왕 아주 구체적입니다. 노래하는 자 안에서 예배하는 자들 지원하기 위해서 왕의 재산으로 증기진 금리를 제공자. 에스라 6장 8절 하면 찾아볼 필요가 있어요. 이런 구절은 아주 놀라운 구절이었어요. 자 에스라 6장을 한번 찾아. 에스라는 몇 페이지 있어요. 네 감사합니다. 미리 딱 찾아놓고 네 해줬어요. 고맙습니다. 717페이지 에스라 6장 8절 한번 보세요 717페이지 6장 8절 다 읽습니다 시작. 내가 또 조서를 내려서 하나님의 이 성전을 건축함에 대하여 너희가 유다 사람의 장로들에게 행할 것을 알리더니 왕의 재산 곧 유브라데칸 건너편에 거둔 세금 중에서 그 경비를 이 사람들에게 끊임없이 주어 그들로 멈추지 않게 하라 끊임없이 전임으로 누가? 어떤 왕이? 이 바사 왕이 그렇게 합니다 그러면 그 밑에 쭉 읽어보면요 바로 이 사람들이 누구냐 바로 그 예배하는 자들이에요 그 자를 위해서 전임으로 돈을 댄 사람이 예? 바사의 왕들이에요 그리고는 수룩바벨 때는 전임으로 노래하며 악기를 다룬자들이 에스라 2장으로 넘어갑니다 에스라 2장 2장 65절 에스라 2장 65절 한번 읽어볼까요? 쓰이자. 그 외에 남종과 여종이 7337명이요 그 다음에 노래하는 자가 몇 명? 200명이다 노래하는 자가 200명 이 전임들의 전임 우리 교회 같으면 기도의 집 풀타임 간사가 몇 명이다? 200명이나 세워졌다 보시면 됩니다 할렐루야 우리에게도 곧 그런 날이 오기를 여러분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멘! 아멘! 자, 그리고 C번에 보면 에스라 1장과 2장은 바벨론으로부터 돌아온 5만 명의 망명자들에 대해서 묘사하고 있는데요. 자, 5만 명의 망명자 동그라미 쳤어요. 그냥 니도... 예루살렘 가냐 나도 간다 그런 사람이 아니었다 그들은 전에 있었던 그 풍성한 예언적인 역사를 배경으로 예루살렘에 돌아와 성전 재건을 열망하던 자들이었어요 고만명 70년간의 포로 생활 후에 바벨론에는 100만명이 넘는 이스라엘이 살고 있었어요 그들은 가족과 직업이 있었고 고레스 왕이 그들을 자유케 했기 때문에 삶은 더 나아졌어요 그들은 돌아왔는데 이는 바벨론에서 삶이 힘들었기 때문에 아닌 그 다음 읽어주세요 세이자 주께서 예루살렘 성전을 짓는 것에 대해 말씀하신 것을 믿었기 때문에요 떠나는 것은 머무는 것보다 힘든 일이었지만 이 백성들은 움직이는 것을 선택했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할렐루야 네. 그래서 디번 보시면 바벨론을 떠나서 예루살렘으로 돌아오는 것에는 뭐가 필요했을까요? 희생이 필요했어요 저것서 희생, 희생 그들이 편안한 삶을 떠나서 사막을 가로질러 여행하고 그들이 익숙한 모든 것을 떠나 황폐진 도성으로 돌아가기를 확신한 것은 바로 이 기도의 집 성전을 건축하기 위한 열심 때문이었어요 열심 그들은 믿음의 남녀들이었습니다 자 그들이 예루살렘에 도착했을 때 성전은 부서진 돌무더기가 되어 있었죠 다음에 2번 그들이 예루살렘에 도달한 첫때 7월에 첫 재단이 세워졌고요 둘째 그들은 성전 자체를 다시 짓기 시작했는데 성전의 기초가 놓여졌을 때 나이 많은 이들은 이것이 솔로몬 성전과 비교해 너무 초라했기 때문에 통곡을 했다는 구절이 에스라에 나와요 그러니까 솔로몬 성전은 화려했는데 지금 포로에서 돌아와서 짓는 이스루파벨 성전 이 성전은 너무 왜소했다는 겁니다 그 모양이 볼품 없었기 때문에 솔로몬 이 성전이 지어질 때 그때 기억했던 노인들은 울었다 통곡했다 이렇게 초란 성전을 짓다니 이렇게 울었다는 기록이 나옵니다 그리고 F 보면 이 기도의 집을 짓는 이들에게 대적들이 일어났어요 저것은 대적 네, 그래서 공사는 BC 535년에 중단되었고요 유대인들은 낙담했어요 그들은 그들의 적은 저들을 좌절시키기 위해서 모사꾼을 고용하고 정부에 그들을 대적하여 고소하죠 이제 우리 스가랴도 어, 나중에 이런 부분이 나옵니다. 예, 에스라 사장의 이 부분이 나오고 그러니까 여러분 예, 하나님의 집 만민이 기도하는 기도의 집을 짓는 일이 만만치 않다는 거예요. 대적들이 있다는 거예요. 나중 굉장히 연적으로 나중 이제 풀어질 것입니다. 그러자 집은 보면 페르시아 정부는 모삭꾼들에 의해 가지고 유대인 성전이 건축되는 것을 중단하게 하고요. 스라 보면 그래서 유대인들은 방해와 반대에 부딪혀서 낙담하게 되고 아주 슬픈 이야기죠. 그러다가 아이번에 보면 자 재단의 기초를 놓았는데 중간에 방해와 모삭꾼들의 해방 때문에 16년간 중단돼요. 그게 16년 16이라고 적어놓으세요. 16년간 아주 슬픈 이야기죠. 하다가 이제 손 놓은 거예요. 예. 우리는 이런 일이 있게 되길 축복합니다. 아멘, 아멘, 해주세요. 아멘, 이렇게 이제 중단이 되니까 하나님께서 선지자들을 보내셔 가지고 리더들을 막 각성시키세요. 그리고 공사을막 다시 시작하도록 하시는 거예요. 그럼 반대와 낙담으로 인해서 백성들은 성전 일을 중단했고. 그 중단된 16년 동안에 무슨 일을 했느냐? 자신의 집들과 자신의 삶을 세워 나가는 데에 집중하고 있었죠. 그러자 스가랴 학계 특히 학계 선지자를 보내 가지고 내 집은 이렇게 황폐해져 있는데 너희들은 궁궐 응? 짓고 그렇게 사냐? 대리석 놓고 사냐? 이 막갈놈들아 막 하고 이 때를 이 그냥 버붓는 사람이 누구냐? 학계 선지자야. 이게 그러니까 막 이제 각성시키는 거죠. 이렇게 낙담해서 안 된다. 이 성전이 이 기도의 집이 이중단돼서안 된다. 바로 학계는 막 그냥 그 강한 의조로 말씀하는 선지자라면 스가랴는 이은 환상을 통해서 이스라엘 와 우리가 이 가만히서는 안 되겠구나 와 이렇게서서는 안 되겠구나 여덟 개 환상을 통해서요 스가랴는 이스라엘 백성들께 우칩니다 할렐루야 그런 내용들 을 우리가 나중에 보, 보게 됩니다. 그래서 새롭게 시작할 수 있도록 방향을 수정해 주고 하는 일들을 해요. 자, 그러다가 제5년간의 부지런한 작업 후에 그들은 성전을 완공했어요. 할렐루야, 완공했어요. 그러면 짓는데 몇년 걸렸을까요? 짓는데 5년 걸리고 16년 방위를 받았으니까 총 걸리는 기간은 몇 년? 21년이었다. 21년. 21년에 걸쳐 재근되는 겁니다. 자 그들은 낙심되고 재정적으로 해를 입었지만 하나님께서 어려운 가운데서도 그들이 기도의 집을 지어나가기를 원하셨어요 하나님께서는 그들의 경제적인 피로들을 공급할 것을 약속하시죠 학교에서 보면 은도 내 것이오 금도 내 것이오 망문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성전 탁 짓고 난 다음에 오늘부터 내가 너에게 복을 주리라 말씀이 학교에서 나오는 겁니다 이게 하나님의 열심이죠 그 성전이 회복되길 기도했지 만민이 기도하는 기도의 집이 회복되기를 그렇게 열망하셨다는 거예요. 이제 그런 내용들이 학계와 스가랴 쪽 나온다. 자 그러면 우리 이제 오늘은 일장 앞부분 잠깐 우리 하고 오늘 말씀을 좀 정리해 볼게요. 자 스가랴 메시지와 스가랴 일장의 중요성 보면 A 번 보시면 스가랴서는 예루살렘을 향한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계획들. 유대인들, 그리고 이스라엘 땅에 대한 하나님의 열심을 드러내고 있는데, 자, 스가레스는, 그 다음 저것에 예수님이, 저것에 예수님. 지금 몇 페이지 하고 있는지 몰라요? 자, 좀 가르쳐 주세요. 몇 페이지? 네, 예수님이 모든 나라 가운데 주권적인 메시아로서 나타나시면서 분명히 밝히고 있어요. 자, 그 다음 비번 여러분 읽어 주세요. 시작. 예루살렘 성전은 천년왕국때이 땅에 예배의 중심이 될 거예요 예배의 중심 따라서 이 스가라스는 이 시대의 기도운동에 적합한 메시지가 되는데 이는 예루살렘 성전과 천정왕국 예루살렘 예배센터 연속성이 있기 때문이고 주님은 스루파벨 성전을 기도의 집이라 불렀고 예수님께서 이를 확정하셨어요 자그 다음에 C번 보시면 자 스가라는 이스라엘이 회개하여 저것을 회개하여 주님 앞으로 돌아오기를 촉구했어요. 그러할 때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돌이키시 것을 약속하셨고 스가라서는 절망에 놓인 이스라엘을 격려하기 위해 기록되었습니다. 그렇에이 책의 첫 번째 메시지가 심판의 경고와 함께 그다음 줄거세요. 회개 아로의 부르심 따라서 회개 아로의 부르심. 자, 그러면 이 스가라서가 시작하면서 맨 먼저 무슨 메시지를 전하느냐? 회개하라. 내게로 돌아오라 그 말은 이제 너희들의 마음을 내게로 집중하여라 그것부터 이제 시작합니다 여러분 이회개에로의 부르심은 성경에서 가장 강력한 회개의 메시지 중에 하나이자 스가레의 소망의 메시지의 기초가 된다 사랑과 소망의 진정한 메시지는 반드시 회개에로의 부르심이다 그런데 스가레 1장 3절을 밑에 한번 읽어볼까 시작 자 그게 줄겁시다. 내게로 돌아오라 그게 히브리어로 슈버의 슈버 루키에서 많이 봤죠. 돌아오라 돌아오라. 그러면 내가 너에게로 돌아가리라 자, 이렇게 이제 이 메시지가 시작이 되는데 스가라의첫 번째 메시지는 뭐냐 회계로의 부르심 회계로의 부르심이다 내게로 돌아오라 자 여러분 그게 한번 적어볼까요 내게로 돌아오라 회계는 하나님의 말씀에 동의하는 삶으로의 부르심니다 동의, 동의 네, 제가 하나님의 말씀에 동의하겠습니다 그것이 뭐냐, 회계라는 거예요 그것은 주님께로 돌아가고 죄로부터 돌이키는 것을 포함하는데 회계의 메시지는 예수님의 사역의 근본적인 내용이었어요 자, 그러므로 스가랴의이 서론은 회복의 열쇠에 관한 내용을 담고 있어요 무슨 열쇠? 회복의 열쇠 너희들이 회복되려면 그첫 번째 열쇠가 뭐냐 한마디로 회개다 회개이다 내게로 돌아오라 내게로 돌아오라 이 내게로 돌아오라 이 메시지는 구약성경에서 가장 중요한 하나님의 외침 가운데 하나죠 내게로 돌아오라 그러면 이스라엘이 축교로 돌아와야 하는 네 가지 이유가 있어요. 첫째로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 회복을 위하여 돌아와야 돼요. 자이절 한번 읽어볼까요, 시자 여호와가 너희 조상들에게 심히 진노하였느니라. 자 한번 밑에다 혹시 적어 놓으세요. 회계는 방향 전환이다. 하면 적어 보세요 회계는 뭐다? 방향 전환이다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죄인은 방향을 바꿔야 돼요 세상으로 나가던 이 방향을 바꿔야 됩니다 자 이리 보세요 어떤 사람이 하나님을 등지고 가고 있었어요 근데 그가 어느 날 방향을 돌이켜서 하나님께로 향합니다 근데 그가 하나님께로 그 발걸음을 도, 향하는 돌이키는 순간에 하나님도 그 사람을 향해서 방향을 돌리는 거다 하나님께 등지고 가던 사람이 바꿔가지고 하나님께로 돌이켜서 돌아와요. 그러면 하나님도 예 다시 방향을 이 사람을 바꿔서 돌아가다 그러면 결국 어떻게 될까요? 중간 어떻게 될까요? 얼마 안가 하나님과 뭐하게 될까요? 만나게 된다 만나. 이것이 회개라는 거예요. 회개. 잠시 후에 하나님과 그 사람은 만나게 된다. 그러면 하나님 오늘도 진정한 관계 회복을 위해서 돌아오라 회개하라 하나님을 떠난 삶에서 우리가 회개하면 돌이키면 하나님과 인카운트 만남이 그때부터 풍성해진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 만남이 왜 일어나지 않습니까? 기도하지 않아서 물론 그것이 이유가 될수 있습니다 그러나 근본적인 이유는 뭐냐? 우리가 하나님께 등을 듣기 때문인 거예요 그것이 회개예요 아 그것이 죄악이에요 해결는 뭐냐? 그 등진 걸 돌리는 것 돌려서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하나님께 돌아올 때 하나님도 방향을 바꾸셔가지고 그 사람과 만나게 된다는 거예요 거기서 뭐냐? 이제 회복이 시작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아멘! 그러니까 이스라엘이 지금 그런 형편으로 갔다는 거죠 하나님께 등지고 나가다가 이 스가래가 너희들의 방향을 바꿔라! 그러면 하나님도 방향을 틀어가지고 인카운트 되도록 그렇게 역사하는 거죠 그 다음에 둘째로 과거의 실패를 반복하지 않기 위하여 돌아와야 돼요 그 다음에 세 번째 짧은 인생을 가치 있게 살기 위해서 돌아와야 되고요 네 번째는 하나님의 심판을 피하기 위해서 돌아와야 되는 거죠 자 이런 내용들 다 뭐냐 너희들이 어쨌든 다시 살기 위하여 다시 회복되기 위하여 이 이스라엘에 이 다시 회복이 있기를 원하느냐 그러면 너희들은 뭐해야 되냐 회개해라 돌이켜라 그 부분의 메시지로 스가라가 이제 시작이 됩니다 회계의 촉구와 함께 스가라스가 열리는 거죠 스가라는 과거에 이스라엘이 회계를 거부했기 때문에 그 결과로 심판이 임했음을 호소하고 있어요 그래서 너희들은 이 과거에 너희들 조상들이 행한 것을 잘 돌아보고 신중하게 살펴서 살피고 여호와께로 돌아오라라는 메시지로 이 스가랴가 시작이 됩니다. 자, 그러면 이제 한 가지 만더 보고 오늘 마무리할게요. 스가랴 다시 1장으로 펴니다. 스가랴 1장. 자, 이제 지금부터 이제 여들 까지의 환상이 좀 열리게 되는데요 어, 첫 번째 환상이 열리기 전에 그 환상을 본 시기만 오늘 보고 오늘 이제 기도하려고 그래요 자, 1장 8절을 한번 다 같이 읽어볼까요? 세이자. 내가 밤에 보니 한 사람이 붉은 말을 타고 골짜기 속화성류나무 사이에 섰고 그대는 붉은 말과 자절빛 말과 백마가 있기로 자, 그대 이야, 이야기는 다음 주 보기라고 이 환상을 본 시기가 언제냐 따라합시다 밤에 내가 뭔데 보았다? 밤에 보았다는 밤에 그 밤에 동그라미 짓이요 밤에 이 밤에 주는 아주 의미가 있습니다 그 말은 스가라 선지자가 살았던 시대는 어두운 밤과 같아요 스가라는 이 암흑과 같은 시대에 하나님이 주신 비전을 보았죠 여러분 우리가 이 살고 있는 이 때가 어두울수록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비전이요 환상이요 할렐루야? 아멘이 있습니까? 시대가 어두우면 어두울수록 여러분의 인생이 어두우면 어두울수록 더 필요한 것은 하나님이 보여주시는 환상이에요 하나님이 보여주시는 비전인 거예요 아멘! 그 환상을 꼭 이상하게만 생각하지 마서 하나님이 희망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죠 여러분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삶의 자리가 어두울수록 내가 지금 걸어가고 있는 인생의 길이 더 캄캄할수록 우리에게 더 필요한 것은 비전입니다 비전 희망을 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 비전이라는 것이 내가 원한다고 해서 가질 수 있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비전은 뭐 하는 것이다 보여지는 거다 따라 보여지는 거다 보여지는 거다 이 비전은 하나님 편에서 보여주시는 거예요 누구 편에서 보여주시는 것이다? 하나님 편에서 이 스가라가 8개 환상은 이스라엘의 회복에 관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움직일 수 있도록 기도의 집에 관한 예언적 메시지를 받았는데 그래서 돌아왔는데 기생을 치료 왔는데 돌아와자마자 짓다가 낙심되고 방해 때문에 스탑 됐을 때 하나님께서 이 스가라를 통하여 보여주는 거예요 비전을 제시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낙담의 자리에서 떨쳐 일어날 수 있도록 이 성전 기대집을 다시 재근할 수 있도록 뭐냐 비전을 제시하는 이 구절이 여덟 개의 환상인 거예요 아멘 믿습니까? 이 환상은 하나님이 주신 거예요 스가라가 보려고 본게 아니죠 여러분 중요한 것은 이 성경에서 이 비전을 본 사람들의 삶의 정황을 살펴보면 두가지 사실이 눈에 띕니다 몇가지 사실? 두 가지 그러니까 하나님의 비전을 본 사람들의 특징이 뭐냐 두 가지 특징이 있어요 하나는 주의 말씀에 순종하기를 원했을 때 하나님 제가 하나님의 말씀에 정말 순종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음성을 정말 듣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주신 사인을 제가 분명히 받기를 원합니다 그냥, 그냥 듣고 순종하기를 원했을 때 그때 비전이 보여졌다는 거예요 그리고 또 하나는 저들이 엎드려 기도하고 있었을 때 그때 하나님이 비전을 보여주었다는 겁니다 그두 가지 사실이 특징이에요 정말 주의의 말씀에 순종하기를 원하세요 그리고는 지금 여러분 엎드려 기도하고 있었어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비전을 보여주시는 아주 중요한 시즌이라는 거예요 아멘 믿으시기 바랍니다 다시 말씀드립니다 누가 비전을 볼수 있습니까? 순종하는 자인입니다 정말 동기가 선하고 주님의 뜻대로 살기를 원합니다 주님의 계획대로 살기를 원합니다 그렇게 여러분 마음을 딱 잡수시고 이 순종의 마음으로 발걸음을 옮기다 보면 그리고는 기도하다 보면 하나님이 비전을 주셔서 올바른 쪽으로 삶의 방향을 바꿀 수 있도록 강권하시는 역사가 여러분 삶에도 있게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바울이 좋은 예죠, 바울. 바울은 이 소아시아에 들어가 전도하기를 원했어요. 근데 하나님은 이 바울의 소원과는 달리 그를 유럽으로 이제 가도록 하나님께서 마음을 전했잖아요. 자, 바울은 아시아 쪽으로 가려고 그랬는데 하나님은 마게도나 쪽 방향이 달라요 그러나 이 방향은 달랐지만 바울에게는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려고 하는 마음이 하나 있었어요 여러분 이 복음 전파에 있어서도 항상 주님의 뜻을 따르는 일에 바울은 언제나 우선순위를 두고 살았습니다 그리고 바울은 그 모든 일에 기도하면서 발걸음을 옮겼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고자 하는 마음 그리고 기도하면서 발걸음을 옮기는 그의 삶 그랬더니 그 순종하는 바울을 귀하게 쓰시기 위해서 하나님이 밤중에 환상을 보여주십니다 마게도냐 사람이 복음을 듣지 못하고 죽어가는 환상이죠 와서 우리를 도와주세요 그래서 바울은 마게도냐로 발걸음을 옮기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여러분 똑같습니다 만일 우리가 정말로 순종하기를 원한다면 그리고 또 정말 기도의 자리에 머문다고 한다면 하나님은 우리의 그릇된 삶의 방향을 바르게 수정해 주시고 가야 할 길을 열어주시고 그리고 저 미래에서 나를 기다리고 있을 나를 향한 하나님의 계획, 여러분 보게 될 줄로 믿습니다 알고 깨닫게 될 줄로 믿습니다 환상이든 예언이든 주의 음성이든 사인이든 감동이든 아멘 믿습니까? 그렇게 열어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스가리아 환상 들어가기 전에 이 밤이라고 하는 이 환상을 본 시기 밤이라고 하는 이 부분에서 아주 또 단어 하나가 중요하다 자 오늘 이 정도까지만 하겠어요 조금 너무 많이 한것 같죠 어, 그러나 어, 전체적인 이 스가리아스의 줄거리 어, 스가리아스의 메시지가 뭐냐 야 오늘 다 잊어도 괜찮아. 요 아스가라에서는 예루살렘에 관한 메시지가 있구나. 마지막 때에 가는 메시지 있을 뿐만 아니라 중요한 것이 뭐냐? 하나님의 집, 기도의 집, 성전에 관한 중요한 이 이원적인 메시지가 담겨져 있구나. 아 이제 이런 부분들 여러분 눈을 조금씩 떠 가시길 바라고 이제 다음 주부터는 이제 구체적으로 이제 말씀 하나 환상 하나 하나씩 열어서. 우리 에게아주 너무나 보배스러운 메시지가 전 g 될때 여러분 기대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그리고 이메시지 하는데 잘이렇게이해가안 되는 분은 저한테 언제든지 오시기 바랍니다. 저도 뭐다 e s s a 이 m e s s a 이 자꾸 나누고 싶고 피드백도 좀 나누고 이으니까이 메시지 계속 여러분 간직하시고 다음 주 만날 수 있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한번자리이 m e s s 이 기도하면 좋겠어요.